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로에 음. 대한 탄생 비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자, 이 코클링은 알레르기스... 쓰... 음. 건물구막힘 재채기에 음. 정말 신기한 효과를 내는 건데 음. 알레르기스... 쓰... 음. 비중격망곡증이라고는 그렇죠. 코뼈가흰 사람들, 음. 콧구멍이 원래부터 작은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은 음. 또 코클링이 해당이 안 되는 거요 드라구요. 그렇죠. 그비중경망국증이나 콧구멍이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 숨쉬기가 되게 어렵죠. 네. 음. 그래서 콧구멍을 좀 넓혀주고 싶은데, 네네네. 코클링으로 안 되니 뭔가 음. 방법을 찾자. 음. 그래서 이 코클링에 음. 이 날개를 붙해가지고코 음. 음. 여기도 넓혀주고 소리혈도 자극하는 음. 음. 그런 코클링 스페셜을 만들어서. 네. 이게 또 매니아층이 있어요. 네, 네, 네.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안 되는데 이건 된다라고 어. 해서 어. 이 매니아층 어. 어. 어. 이 있었는데 문제는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조그만 거에다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하나 또 날개를 달고 뭐 달고 그리고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소재의 한계가 있해서또 여러 만 탁탁탁탁 하다 보면 또 어. 부러질 위험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어. 또이 형상 기억으로 와이를 썼다지만 이게 미는 힘이 세면 또코 안이 아프기도 아프고. 하고 음. 아 효과는 좋은데 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럼 소재를 바꿔보자라고 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면 음. 좋겠다라고 음. 해서 이제 실리콘을 이제 새로 음. 어, 금형을 만들기 음. 위해서 이제 음.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겠죠 정말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데 음. 이제 머릿속 생각하고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음 이거는 실리콘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냥 코 안에다 이렇게 끼고 자극이 없어요. 음. 쑥 밀어넣어서 음. 이렇게 해주면 네네. 코 안에서 이렇게 부풀지 코 안쪽을 밀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코 안쪽에 여기쯤 있는 밸브가 이렇게 좁은 밸브가 이렇게 열리면서 음. 코로 들어간 숨이 황결 많아집니다.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모래시계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된 모래시계. 에에에. 이 밸브가 모래시계라고 치면 음. 이 밸브를 조금만 열어보면 모래시계의 이 가운데에 병목을 조금이라도 열면 떨어지는 양이 급격히 많아지죠. 그렇죠. 어. 그것처럼 이렇게 아 밸브만 열어주면 호흡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제가 이걸 또 시험을 했잖아요. 음. 이렇게 가서 초음파로 이 내부 용적을 음. 어,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끼기 전과 끼고 나서의 초음파 분석을 해보니까 확장량이 최소 30%에서 음. 70%가 음. 벌어진 거예요. 오, 많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음. 호흡량이 그만큼 느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 시원해지고 그냥 네. 뻥 뚫려요. 어, 가슴, 가슴이 시원하다 맞아요. 어, 어. 이게 또재밌는게 어, 몇년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에 이비누과 음. 학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앞에 음. 우리 연구소에서 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코엑스에서 네. 그때 60여개국인가 70여개국에서 수천명의 음. 이비누과 의사들이 모여서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 어, 부스를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어, 바이오카드랑 이런 거를 응. 이비누과 의사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응. 그때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아. 이비누과 의사들이 이게 뭐예요? 신기하네? 응. 하고 이제 착용을 시켜주죠. 이렇게 응. 딱 해주면 응. <웃음> 숨이 갑자기 쑥 <숨> 늘어나니까. <웃음> 아, 자기가 수술하려면 정말 힘든데 이거는 그냥 쑥 넣으면 숨이 확 응, 쉬어지니까. 응, 응, 응. 아. 그래서 아, 이거 수술 보완. 음. 수술이 안 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쓰면 유용하겠다 해서 음. 그때 아주 많은 양을 팔았던 그렇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음. 이비인후과사들이 전세계에서 온쳐서 네. 사갔던 음. 어, 마지막 날은 음. 아랍에서 온 부자 이비인후과사들이 음. 몇백 개씩 사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재밌었겠어요 네. 그 당시에 달러로 돈을 받았을 때 <웃음> <웃음> 그런 음. 정말 그 해보면 음. 당장 느낄 수 있는 정말 이것도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음. 어, 코로 숨쉬기 답답한 사람들은 음. 자 코클링이 맞을 것이냐 음. 코로로가 맞을 것이냐 음. 고민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사는 거지 아니면은 <웃음> 잘 때는 코로로 음. 어, 평상시에는 코클링 아, 그렇게 쓰는 쓰도 하고 음. 음. 어떤 사람은 진짜 코클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코로로가 많은 어. 사람이 있어요 음. 음, 여기 오시면 이제 그거를 음, 테스트를 해서 해주는데 음. 뭐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든지 음. 뭐 전화로 주문할 경우는 모르잖아요 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음. 두 개를 사서 음. 자기한테 맞는 거 쓰고 음. 또 다른 거는 뭐 음. 가족 중에 누구에게 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음.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네 네. 아 <웃음> 코로로가 그 얼마 전에 왔던 그 우리 중학생 그 친구가 이제 지금 교정 때문에 다른 걸할 수가 없어서 코클링하고 네. 코로로하고 배기하고 가져갔잖아요. 네. 그 엄마가 이제 그 저녁에 카톡이 왔는데 네. 그 다음 날 아이가 그거 코로로 하고 정말 개운하게 잤다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라고 지금 바이오가드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도움이 돼서 아이가 잠을 잘 수... <웃음> 아이가 잠을 자면 신경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죠. 너무 고맙다고 네. 어. 그래서 남편 그 코골이 소리 녹음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코로 생각보다이 코막힘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음. 뭐 나는 정말 귀찮다 음. 이거 맨날 쓰기가 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음. 우리 맨날 신발 신는데 그렇지. 음. 절대 뭐 밤은 잘때 살짝 하는 건데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자면 되는데 음. 그걸 귀찮아한다는 거는. 그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말이에요. 수술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서 좀 그렇죠.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